크롬에서 실행하면 구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구글에서 에버노트라고 검색하면 검색하면 이렇게 최고의 노트 필기 앱 에버노트로 노트를 정리하세요 라고 표시가 돼서 나오고 주소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요 주소 창을 제목이죠 제목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제목을 네. 자 네.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에버노트 화면이 쭉 나와요. 전체 에버노트 화면이 나오는데 에버노트 화면이 쭉 나오는데요. 자. 여기까지 들어왔으면은요. 어디로 가냐?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쭉해서 밑으로 끝머리까지 쭉 내려갑니다. 아래로. 제일 아래 내려가 보세요. 내려오면 왼쪽에 이렇게 제품 그래 가지고요. 보이세요, 이렇게? 네. 제품 그래서 앱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딱 보일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네. 앱 다운로드를 클릭. 자, 아니요. 여기 제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앱 다운로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왼쪽 하단에 에버노 다운로드 되는 화면이 쭉 보이고요.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버노트 다운로드 되고 있는 모습을요. 자. 자 이제 에버노트가 설, 예, 설치가 다 되시면 여기 이렇게 노트 코끼리 그림처럼 이렇게 딱 생겨서 보여요. 보이세요? 이렇게 설치가 다 되신 거 이게 다운로드가 다된 거예요. 다운로드가 얘를 클릭 네요 클릭하면 자 그럼 이렇게 설치가 쭉 해서 되, 어, 되기 시작하죠. 그죠? 네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에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나오기 전에 동의한 다음에 뭐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업데이트 개념으로 이제 설치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잘 들으시면, 에보노트의총첫 화면에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메뉴.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메뉴가 에보노트의 새로운 기능이라는 기능 메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메뉴가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나오고요. 세번째가 비밀번호 찾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실수 하시는 게요 그러니까 이 에버노트 저 세가지 메뉴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로그인을 못해 가지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자, 이해를 잘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첫번째 여기 에버노트의 새로운 기능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무료 계정 받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나 에버노트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정말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예요 아니야 나는 에버노트를 썼는데 기존의 아이디 비번을 안 쓰고 새롭게 하나 만들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에버노트의 새로운 기능에서 쓰는 거라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라고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보이시나요? 요거는 이미 내가 에버노트 아이디하고 비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미 에버노트 아이디하고 비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미 있는 아이디하고 비번을 입력하는 데가 여기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코너. 자 그러면 나는 기존에 에버노트를 설치하고 쓰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를 들어야 됩니까?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로 들어와야 되죠. 그죠? 무료로 들어가는 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사용자들이 첫 사용자들이 들어가는 곳 새로운 사용자를 들어가는 곳이 에버노트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찾기 보이세요? 세번째 자 내가 기존의 에버노트 아이디하고 비번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 이해되시나요? 그때 여기에 들어와서 기존의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그 기존의 아이디로 비밀번호 초기화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메일을 입력한 다음에 메일 아, 그 메일로 들어가서 그 들어온 걸 클릭하면 거기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얘들 비밀번호를 새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기록, 어, 기억을 하게 만들어주는게 세번째 이 비밀번호 찾기라는 기능입니다. 즉 내가 아이디는 아는데 비번을 모르겠어요 하면 여기 들어오는거고요 아이디하고 비번을 둘다 아는 사람들은 계정이 이미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거고요나 처음 에버노트를 써요 하시는 분들은 에버노트의 새로운 기능 무료 계정 받기를 눌러서 들어가는겁니다 세가지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미 계정이 있는 사람들 는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기의 에버노트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버 노트 에버노트, 어, 에버노트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네.